바비의 영혼 어디에서는 바비의 촉세포는 들었을 거예요. 미래의 바비가 바비야 다은이가 너의 마지막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바비와 유미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유미의 세포들 아이 영상은 유미의 세포들 스포가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유미의 세포들 보실 예정이라거나 아니면 은 스포를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바비와 유미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처음부터 다은이가 등장을 했을 때부터 아주 극명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유미의 세포들 수를 보면서 저랑 똑같은 경험을 유미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은이가 올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얘네는 어찌 됐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연인 사이에서 서로 이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무조건 그 자신의 연인과 충분하게 대화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여사친과 남사친이 동시에 껴있는 모임에 여행을 가야 한다. 던지 아니면은 누구 친구의 결혼식을 가는데 가는 길에 뭐 여사친을 세워서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 나의 연인이 신경을 쓸수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주고 뭐나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비와 유미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음..되지 않았던게 굉장히 컸던거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비가 찜찜했기 때문이죠 뭔가 명확하게 고지를 일부러 하지 않은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다은이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여자로 보일만한 그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바비가 유미에게 그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은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릴 이야, 주제는 바비는 왜 다은이를 유미에게 말하지 않고 태우고 다녔는가예요. 카풀이죠, 카풀? 이제 저랑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음, 이 유미의 세포들 2에 다은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만화랑은 조금 다르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만화에서 다은이는 그 바비가 바비 다비 분식, 아버지의 떡볶이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다은이를 알바생으로 뽑아서 같이 쓰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섬씽들을 보여줬더라면은 드라마에서는 바비가 제주지사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제주지사에 있는 대안국수 회사의 인턴으로 다은이라는 친구가 오게 되죠. 근데 하필이면 또 바비의 집과 제 가까운 곳에 다은이가 살아. 그래서 유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다은이를 태, 태우고 회사를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뭐그 친구를 같이 뭐 같이 회사를 가냐? 태우고 이제 태우고 다녔다는 말을 바비가 자기한테 해서 유미가 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비가 아 그냥 집도 가까운데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른 척할 수 있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른 척하지 않더라도 굳이 굳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우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다큰 성인이고 팔다리 있고 뭐 교통비 정도는 벌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근데 굳이 굳이 바비가 다은이를 태우고 회사를 다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유미 반응이 굉장히, 저,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미의 반응이, 아, 그래? 라고 하고 넘어가길래, 내가 역시나 내가 너무 민감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유미가. 근데 결국은, 여러분, 바비는 다은이랑 결혼을 하죠. 제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내 연애를 했었어요. 예전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했는데 입사하고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내 연애를 시작을 했으니까 1년 10개월 정도 연애를 한 상태였어요.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연애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제가 퇴사를 할때 마침 때마침 딱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직업 고등학교랑 연계를 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이 회사로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였거든요. 매년 한 명씩 그 졸업을 한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함과 동시에 거의 그 친구가 비슷하게 어떤 새로운 뭐 명이라고 할게요. 입사를 함과 동시에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맞물려있던 시간이 거의 뭐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분에 대해서 저는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저의 동기들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기 두명 있었는데 둘다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 남자친구도 사내 연애다 보니까 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술자리를 이제 다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 남자친구도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회사가 복지 중에 하나가 아침을 주는 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그 아침 자리에서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친구가 새로 입사를 했으니까. 윗분이 영희는 그래서 집이 어디야? 어디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어디 어디 삽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제구 남자친구는 그 회사를 다닌 지좀 됐어서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대충 아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사람 그 윗분이 딱 듣고. 영희 너랑 집 가깝네. 그럼 네가 얘 태우고 다니면 되겠다. 네가 얘 태우고 다녀 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저는 아침에 못 들었죠. 근데 그 얘기를 그 술자리 동기 두 명과 구그 남자 친구가 있는 그네 명이 있는 술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듣자마자 너무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영희라는 친구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동시에 이제 퇴사와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없고 그분이 저에게.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뭔가 그 뭔가 느낌이 그냥 싫었어요. 그냥 아 그냥 안 태우고 다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 분은 위계 관계를 굉장히 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의 동기들보다 선배였으니까. 왜 후배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여자 여, 영희를 카풀하는 데에 꽂힌게 아니고 그 위계 질서에 있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결국은 싸웠어요 싸워서 뭐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러고 이제 뭐 내가 그래서 영희를 태우고 다니게 됐어. 네가 양해를 좀 해줘. 라는 결말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그 누구누구 팀장님이 영희를 선배한테 태우고 다니라고 했단, 했다는 이야기만 전달 들은 상황이었고 그 이야기만 듣고 싸운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도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그러고 이제 저는 빅스였으니까 다른 회사를 막 준비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잠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랑 같이 자는데 강아지가 살짝만 움직여도 깰 정도로 좀 깊게 잠을 못 자고 조금 예민하게 자는 편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분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저는 그분이 깨자마자 저도 깼어요. 그래서 아, 뭐 출근 시간이 다 돼서 깼나 보다. 이제 출근 시간인가 보다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냅다 어디로 카톡을 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가 씻으러 안 가고 막 어디로 뭘 보내길래 뭐지 하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막 카톡을 어디로 막 보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카톡을 막 보내고 탁 내려놓더니 화장실로치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여러분 알죠? 여자의 촉. 뭔가 촉이 이상했어. 그냥 느낌이 제가 원래 그분의 핸드폰을 막 카톡을 뒤져보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냥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카톡을. 그 아니 솔직히 누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바로 카톡을 보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이제 씻으러 갔어 하고 곰곰이 눈을 감고 어디로 카톡을 보냈을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톡을 보낼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보낸 거에 대한 답장이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바로 봤는데 보면 안 됐죠? 뭐 아무리 연인이어도 서로 핸드폰을 보는 건좀 작으니까 근데 이제 다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희잖아요 영희야 오늘은 같이 못갈것 같아 내가 잠을 다른 데서 잤어 너가 알아서 가야 할것 같다 이런, 시, 이런 말들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답장이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전에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슈가 결론이 난 거였잖아요. 태우고 다니게 된 거였는데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태우고 다녔던 거죠. 저는 이제 그때 그 팀장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 하고 이제 제가 태우지 마. 너무 싫어. 절대 싫어. 나그 여자랑 같이 매일 출퇴근한, 출근하는 거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싸움이 나고 끝났던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태우고 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잤으니까, 태우고 다니, 태우고 갈수 없다는 거를 카톡으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아차 싶어서 보낸 거잖아요. 왜냐면 늘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손이 막 덜덜 떨렸어요.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걔가 딱 씻고 나와서 제가 이랬어요. 너얘 태우고 다녔어? 이랬어요. 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제 저는 이제 막 울면서 막제 손도 못 잡게 하고 그냥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태우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무것도 몰라 모르고 지났을 그 일주일이 너무 막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했고 그 문제로 이미 한번 싸워서 그렇게 됐는데도 굳이 굳이 굳혀 태우고 다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배신감? 이런 것도 들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바비가 다은이를 태운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비도 유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바비를 다은이를 태우고 다녔죠 그리고 싸웠을 때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그영이라는 친구는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거였고 그분은 제가 그 당시가 이미 서른... 서른 살? 이 정도였어요. 서른 살, 서른 한살이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 남자분이, 저의 부 남자친구가 그니까는 10살 정도가 차이가 이미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싸울 때 제가 막 이랬어요. 아나 너무 싫다. 진짜 태우고 다니지 말아줘라. 진짜 제발 너무 싫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랬어요. 야. 걔랑 나랑 10살이 차이가 나. 걔한테는 난 그냥 아저씨야. 완전 그냥 양복쟁이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희가 19살이든 9살이든 그냥 영희라서 싫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그 직업고등학교에서 매년 그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희라는 친구, 전년도에 들어온 친구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막내 동생 같고 예뻐가지고 막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태우고 다녔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영희는 그냥 싫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냥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남자친구는 저랑 계속 거의 매일 을 싸우 그 문제로 싸우면서도 그 영희가 집을 이사 가게 돼서 못 태울 때까지 몇 달을 태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 저랑 헤어지고 결국 영이랑 사귀더라고요 영이랑 결국 사귀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사귀고 있지 않을까 느낌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아실 거예요 바비는 누구랑 결혼했죠? 다은이랑 결혼을 했죠 바비는 다은이랑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비가 카푸를 한것 자체에 문제를 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성이 서로 뭐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혹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막 회사 사람을 카푸를 하고 다닌다, 이성을. 일대일로 카푸를 하고 다닌다. 이거는 뭐 100%는 여러분,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하바사고 케바케고 근데 굳이 굳이 태우는 게 사실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막아 힘들어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 막 눈을 막 비비고 막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막그 출퇴근 막히는 시간을 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누구로 카풀을 하려면 굳이 굳이 시간을 맞춰야 하죠 시간을 굳이 굳이 맞춰야 하고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현상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가스가 나와 근데 누가 카풀을 하면 못껴 그리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야. 노래도 못 불러. 그러니까 혼자만의 있는 공간을 그 힘든 시간, 출근이라는 힘든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하려고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에 그냥 간단하고 심플한 배려 이상의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비도 아마 다은이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지만 바, 다은이를 처음에 커플을 하려던 의도는 아마도 그냥 단순한 호의였을 수 있어요. 아 나보다 어린 친구고, 나보다 직급도 낮은 친구인데 회사를 가려면 막 버스를 세번이나 갈아타야 돼. 세번 갈아타야 한다는 설정이더라고요. 세번 갈아타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도 뭐 가까우니까 그냥 태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 알바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알바라는 데 숨어있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다은이를 그러니까 내 차에 태워서 같이 출근을 하는 거 자체를 나의 여자친구인 유미가 알게 됐을 때 과연 좋아할까? 라는 거를 그냥 딱 생각만 해보면 좋아하지 않겠죠. 어느 연인이 좋아하겠어요. 그 출근 시간 동안 차라는 공간은 되게 여러분 독립적이잖아요. 집과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이 퇴근하고 차 안에 잠깐 나만의 공간 약간 그런게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차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도 막 설렐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어색할 수 있는 긴장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비가 다은이를 카풀을 한 데에 있어서 물론 호의가 기반이겠지만 그 호의 속에 바비의 무의식에 뭔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다은이가 어느정도 귀여웠기 때문... 아니었을까? 다은이가 어느정도는 자기가 이제 같이 있, 있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 저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바비가 다은이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이슈들을 뚫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 시간을, 엉겹의 시간을 지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그때 싫지 않았겠죠 그 영희를 태우고 다니는 게뭐 말똥어도 되고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더 열받는 일, 일은 제가 싫어하는 것, 것보다 본인이 그 친구를 태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서 못 태우게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같이 안 타고 다니니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말동무가 하나 없어져서 심심하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말 자체가 아이 뭐 태우고 다니느라고 너무 귀찮았는데 너무 좋아 막혹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로 계속해서 저랑 몇달 동안을 네. 굳이 굳이 그 친구를 태우고 다니면서 싸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동무가 없어져서 심심하다? 이거는 그 친구가 있었던 시간이 말동무가 되어서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바비가 유미와 당연히 잘안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은이를 본 순간 바비의, 저 안에, 바비의 영혼 어디에서는 바비의 촉세포는 들었을 거예요 미래의 바비가 저는 바비가 유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그런 이성 문제에 있어서 이 여자의 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카풀이 나오는 걸딱 보고 너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 사귀고 있으니까 저, 그러니까 저랑 헤어지고 사귀고 있으니까 너무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막 티빙으로 보다가 제가 이걸 보다가 정지 태운다고? 좀 유미한테 말했어? 말, 말도 안 하고 태운다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은이한테 옷 벗어줬죠. 그러니까 차에 있던 여분의 옷을 감기 걸까봐. 외관 여자가 감기 걸린, 뭐. 아니, 그냥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세요. 왜그 회사에 있는 인턴이 감기에 걸릴까봐 신경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팩트는 이거예요. 바비가 다은이를 카풀해서 헤어졌다. 땡. 뭐 추울까봐 옷을 빌려줘서 헤어졌다 땡 그거 다 아니고 그냥 바비도 무의식 중에 다은이가 자기에게 이성적으로 조금 끌린다든지 이성적인 뭔가가 조금이라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헤어진 거라는 그래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초기 되게 곤두서 있는 거죠 저의 경험이 딱 진짜 너무나도 똑같이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걸 보고 막 열이 받아 가지고 아 이거는 나만 이럴 게 아니다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저처럼 또 이렇게 열폭을 하면서 막 유미의 세포도, 나도 그랬어 저런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유미의 세포들 보시면서 이 바비와 다은이가 사랑할 수 밖에 바비와 유미, 유미의 사랑이 깨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 그리고 비슷한 그들의 관계와 비슷한 경험을 해주신 분들도 같이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사실 제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고 제 경험을 막 넣어서 같이 보니까 열도 열을 받으면서 또 해소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처음으로 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재밌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면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이 영상을 이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더 재밌는 콘텐츠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프이안 해요. 그 기저에는 무의식 중에 그 여자를 메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